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 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관이 없는 사람은 관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관을 벗어났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영상을 즐겨보던 24살 군인입니다. 곧저녁이 다가와 사회로 돌아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진로에 관해 막막할 따름입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보다 저녁도 늦고 대학 또한 아직 졸업하지 못해 뒤처진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자츰 생겨 더욱 그러한 강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선생님에게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제 진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를 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병행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잘 마무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까요?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강아지 조아님 남성분입니다. 남성분인데 진로에 대한 고민. 적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전역을 기다리는 24살 군인이고요. 진로 고민인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공무원 직업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군인 생활 하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은 벌써 대학 졸업 준비도 하고 진로 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 강박증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여기에서 강박 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 공부원 준비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길이 좋을까 진로 고민 많이 되죠 진로를 정한다는게 참 순탄하게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중학교부터 진로, 그 진로부장생님 선 학교마다 계시고 나의 적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진로를 그때부터 고민을 하죠. 이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나의 기질은 어떤지, 또 나의 적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안다면은 진로를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나에 맞는, 나한테 나의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 또한 그 삶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탐색하고 나를 잘 알고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선택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그 강아지 조아님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진로가 공무원 지금 준비하시는 이 진로가 잘 맞을지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박이라는 단어와 공무원 준비 이 단어는 우리 십성에서볼때 뭐랑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 아시겠어요? 강박이란 단어와 공무원 준비 이두 단어는 관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i m 프 r 유형 중에서 룰 유형입니다. 룰딱 어때요? 룰 단어만 들어봐도 뭔가 딱잘 지켜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룰 유형 중에서는 편관정관 이렇게 두 가지 업량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편관정관이 있는데 편관이든정관이든두개다 조금 모양새는 다르지만 뭔가를, 그, 규율을 잘 지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금 주변의 친구들, 음, 또 그런 시기죠. 또 진로를 잡아야 될 시기고, 이렇다 보니 조금 마음에 심리적인 강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본인한테의 그런 잘 지키는 룰, 룰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한번 명절을 봅시다 룰의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은 일단 그 연, 월, 및, 일, 시 기묘, 년, 정묘, 월, 신사, 일, 계사, 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금일관입니다. 어, 지난번에 신금일관 한번 짚었는데 또 이제 신금일관의 네, 남성분이네요. 신금, 신금일관이 참뭐 정갈하고 깔끔하죠. 네. 일단 월지를 보면요. 묘월 월지는 이제 편제가 있으면서 이걸 격으로 보면 편제격이 됩니다. 편제격 네. 보니까 여기 지금 청간에 평간이 있고요. 평간. 또지지에 정간, 정간. 어때요? 관이 많이 보이시죠? 십성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적어드리니까 평간이 청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일지, 시지, 정간, 정간이 있습니다. 관이 좀 강하다. 관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룰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그러면 여기 강박이라는 단어와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게끔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 이런 특성들이 여기에서 병간 정간 정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을 향해서 가니까 당연히 어떤 조직 생활을 하고 싶죠 이제 공무원도 이제 하나의 조직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서 직업을 그런 직업을 잡았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관이 없는 사람은 관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관을 벗어났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런 구성에 맞는 행위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었을 때 가장 나다운 나이고 가장 잘 살고 있는 나이고 또 어,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답니다. 나랑 이렇게 타, 타고난 구성과 전혀 다른데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 관이 없는 사람이 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 반대로 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직장,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든지 프리랜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이 허비, 그러니까 소비, 뭐랄까, 에너지 소비입니다. 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발전이 안 되고 뭐 성공은 더더욱 안 되죠. 그리고 힘들고 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 보편적으로, 뭐, 저렇게,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지만,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뭐 자기한테 안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남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뭐 절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강아지님 보면은, 일단, 그, 일지관, 뭐, 시지관, 정관에, 이제, 월간에, 가, 평관이 있는데, 우리 직업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사실 지지보다 청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 평관을 보면서 직업을 논할 수 있는데 평관을 가지고 직업을 찾는다면 평관은 좀 편안한 자리는 잘안 안 생깁니다. 평관은 뭘 뭔지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빡세다. 이렇게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이 많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직업 자체가 일 자체가 좀한랑하게할수 있는 일은 평관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관인 분은 너무 이렇게 한랑한 일을 하면 은 오히려 몸이 찌뿌둥하다 아,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몸이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아, 오히려 개운하다. 일좀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면 조금 이제 어 몸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공무원은 뭐 몸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나요?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뭐 소방공무원 이렇게 공무원도 다양하죠. 소방공무원들이 좀더 빡빡할 겠네요. 몸이 힘들고 일이 힘들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내 역량이 더 드러난다. 더내 어 역량을 음더 드러내면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을 정할 때 그런 걸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음 격이 이렇게 편제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은 일간, 신금일간이 되게 약한, 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가. 그래서 우리 일간의 기가 강하냐, 일간의 기가 약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용, 운용할 수 있는 범주의 차이가 납니다. 일간의 기가 강하다라는 것은 월지에 우리 내 오행, 일간의 오행이 월지에 있으면은 월지가 그러니까 비경급제인 분은 일간의 기운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 분은 뭔가 기운을 좀 확대해서 쓰는 게 좋고요 일간의 기운이 약할 때는 지금 보면 지지에 전혀 일간 신검의 기운을 받쳐주는 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은좀이 일간의 기운은 되게 약한데 이럴 때는 에 너무 기운을 많이 쓰게 되면 그냥 탈진이죠 탈진 아픕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내가 할수 있는 범 그러니까 이게 범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기의 기내 기운이 퍼져 나가는 범위가 넓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되게 이렇게 어 우리가 편제라고 하면은 시공간이 굉장히 시간, 공간의 범위를 넓게 쓰거든요. 그래서 시사와 정보에 능하다 하죠. 그만큼 주변에 흘러가는 어떤 소리들, 정보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있,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기회를 조금 아껴 써야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아껴 쓰느냐. 네, 어떻게 아껴 쓰느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음, 스스로도 이제 다 생긴 대로 움직입니다. 생긴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범, 범위를 이렇게 딱딱 정해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이런 것도 피곤하죠. 비견이나 급제가 여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도 않고요.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짜여진 구성대로, 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은 조금 안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나한테 없는 걸 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 몸을, 내몸 하나로서 내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이나 뭐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잘 맞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지를 보면 이제 편제와 정관이 있고 정관에는 이제 편관이니까 직업은 그렇게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에는 편제, 정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실제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나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나 이렇게 가족 안에서 나의 삶을 영위할 때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지만 또 직장, 직장에 나가서는 조금 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좀 빡세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또편가는 되게 칼, 칼을 칼 차고 있다 하잖아요. 편가는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끊고 맺고 이런 걸 잘하는 편이고 또 일을 처리할 때는 되게 칼같이 처리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금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또 정관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 그렇게 균등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어, 관계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가족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공무원 준비하는 것은 좋다. 좋다. 그리고, 어, 이제 공, 어떤 공무원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조금, 조금 일을 빡세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부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 내 몸을, 기운을 털어버려야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게 우린 잘,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일관이 약한 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음, 컨트롤 해야 되겠죠. 내 범주를,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거 조금 팁을 드리고 지금 24세니까 여기에 어, 대운이 들어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이죠. 이민. 자, 이민 계묘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예, 청간은 이제 이렇게 상가 식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쨌든, 다행히, 어, 다행하죠, 지금. 왜냐하면, 청간에정관 있으면은 되게 안 좋은 눈이 될수 있는데, 청간에 편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신상관이 들어오는 것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준비해서 빨리 하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흐름 자체가 뭐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적인 삶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 그렇게 뭐 계획을 세우고 삶을 어, 계획대로 살면 잘살수 있겠다라고 봐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을까요? 음, 뭐 다른 길을 굳이 안 찾아도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